아그들아 이번에 홍콩에서 사업상 중요한 손님이 오시기로 했는지 영어 쪼가 되나 아그들 없냐 두목의 부하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아걸치야너 영어 좀 하냐? 아 형님 죄송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와서 가물치야 너는 영어 좀 하냐? 형님 저는 중학교 때 사고 쳐서 잘렸어요 어휴 나 이런 병신 생산대가리 새끼들 어휴 여기 고등교육까지 좀 받았던 아가들 없냐 형님 여기 이제 고등어가 있지라잉 어? 야 고등어 니가 고등교육까지 수료했냐 어따 형님 나가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 별명이 고등어 아니요 우리 식구 중에 나가 제일 그그 그 인텔 인 인테리어요 어, 우새끼 그.. 또.. 또.. 또.. 아가리만 털고있네 또.. 흐흐흐흐 <웃음> 행님! 아 그런 말 하면은 또.. 나가 쪼까 습하지라! 의심 나시면은 뭐든지 물어보셔잉! 허우.. <웃음> 그려.. 야 그럼 고등어 너.. 나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뭔줄 어냐? 행님 누룽지 아닙니까 누룽지! <웃음> 어, 우 그래.. 어, 맞다.. 야 근데 누룽지를 영어로 뭐라 하냐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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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아니라는 것은, 피할 것은 피하고 의 피, 알릴 것은 알리자의 알이런 뜻인지라 행님호 너같이 유식한 놈이 내부활은이난참 목이 많다잉. 아, 그러면은 요 머리, 요거 대가리 이거 그 영어로 뭐라고 하냐. 헤드, 그라믄 선은, 라인, 그라믄 머리가르마는 뭐라고 하냐. 머리에 가르마는 머리에 선이니까 형님, 헤드라인이라고 하지라. 호메. <웃음> 어짜스가 아그들아 뭐하냐. 기립박수 좀 고등어한테 쳐줘라. 고등어 형님 취기핀에아 역시 고등교육 받은 놈은 다르지라. 그러면 나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또 물어보자. 손가락을 뭐라고 하냐. 핑거. 그러면 주먹은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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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이 참 맞는 말이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